인더스트리 4.0 시대에서 IT 시스템들은 데이터 중심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요구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추세이기에이 영상에서는 이를 위한 IBM 맥시모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IT 시스템이 현장의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해주고 취약점을 알려주어 보완할 수 있게 하며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정부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이력정부가 연계성을 가지고 세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맞춰 사용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IBM 맥시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정부와 운영현황의 체계성 및 연계성을 깊이 있게 살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수준 향상을 위한 진단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설비에 대하여 핵심 설비 및 법정 관리 설비, PM, 표준 정보, 고장 분석 체계 및 사용자들의 입력 현황을 확인하고 기준 정보의 취약점을 체크하여 설비 운영의 각 단계와 시점에 최적화된 업무 체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비 관리 업무 진행 중에는 설비 관리 현황을 확인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인력운영현황, 설비현황, 정보공유, 정비현황, 점검활동, 자재현황, 고장현황 및 분석의 핵심 정보를 확인하게 되며 기업의 경영상황에 맞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설비관리 현황 정보는 다른 주제로 확장되거나 깊이를 더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IBM 맥시모는 5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비 관리 업무의 효율 향상을 위한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인사이트 원칙과 KPI 주제들을 맥시모 솔루션의 깊이 있는 시스템 데이터 세트 체계와 연관시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맥시모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설비 관리 업무를 위한 설비 정보, 위치 정보, 자재 정보, 자원 운영, 플래닝, 작업오더, 자재, 예방정비 부문의 인사이트와 KPI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고 여러 측면의 KPI를 교차 적용하면 설비 보전 활동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맥시모 시스템 및 관련된 다른 IT 시스템의 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유관 시스템의 정보들을 다양한 계산식을 적용하고 통합하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통찰력 있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위한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황 정보와 분석을 위한 주제들은 충분한 직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레이아웃을 활용하여 상호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IBM 맥시모는 현재에도 중요한 인사이트 핵심 요소를 위한 데이터 체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IBM의 기술을 통하여 여러 유관 제품들이 확장됨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통한 판단 자동화도 함께 도입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시모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변화되는 산업 구도 속에서 디지털 정보의 시각화 활동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